두 작은술, 참기름 두 작은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제일 중요한게 오늘은 야끼니쿠타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끼니쿠타레라고 하면 우리가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 먹는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래는 묻혀서 먹는 타래와 찍어서 먹는 타래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찍어먹는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는 소금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. 하지만 고기의 질이 조금 떨어졌을 때 양념을 또잘 하게 되면 나름대로 맛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어, 물론 양념육 같은 경우에는 숯불을 추천드리는데요.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오늘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찍어먹는 소스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해 드릴 것은 간장인데요 어, 간장 같은 경우에는 50cc 가 필요한데요 50cc 라고 하면 이런 계량컵이 있으면 50cc 를 달아주시면 될것 같고 근데 만일 없다고 한다면 이런 티스푼 같은 경우에는 1티에 15 cc 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세번 하고 5 cc 정도 더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일반 진간장 이고요 마늘, 마늘 간거 5g, 양파 간거 5g 그리고 통깨 두 작은술, 참기름 두 작은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당도라고 생각합니다 당도 같은 경우에는 뭐 설탕을 넣으면 솔직히 뭐 그저 그런 맛이 보통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양념 소스의 특별한 비밀은 이 당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꿀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소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특히 이런 고기 찍어 먹는 양념 같은 경우에는 당이 차지하는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설탕이나 물엿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맛이 조금 뭔가 좀 부족한 맛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요리를 보통 하시는 분들은 뭐 파인애플이나 사과나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과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요리들은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조금 힘들기 때문에 어 오늘은 꿀을좀 이용하겠습니다 어,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주 쉬운 레시피 거든요 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g 을 달였거든요 20g 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요리는 안 달면 솔직히 별로 맛이 없어요 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달짝지근한 그런 맛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기름을 조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은 두 작은 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, 시판되는 소스랑 비싸거든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신다면 탈파를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그건 자기 취향에 따라 조금씩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키니쿠 타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소금 양념이 조금 지겨울 때 와사비랑 같이 드셔도 괜찮은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타레를 만들어 보니까 고기된장에 양념 된 갈비살이 생각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치아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.